음!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. 음. 어, 이번에 가는 곳은요 네 어, 혹시 매일 알아요네 멸치 어. 멸 뭐예요? 멸치가 제주도말로 멜이라고 하거든요 네. 그 멜에 좀 잘하는 집이거든요 네. 여기 이제 한번네요 It's not an t s an o You t s i d e is crunchy but inside it's so soft. I can feel like it's melting in my mouth. Mm. 이거는 라면은 수수다 그리고 은더 특별히 알는 이거는 추에다가 싸서 먹으면 이거는 깻잎에다가 이게 이제 각재기라고 각재기라는 생선인데 이제 어 제주도에서 각재기라고 보면 그... 육제에서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고 그렇넘어가거요 먼저 저전다시험 謝謝三哦